다 아는데 나만 모르는 비즈니스 용어 모르면 안될 것 같은데 검색해보기는 귀찮고 뭔지는 궁금했던 바로 그 용어 DBRTV가 쉽고 빠르게 핵심만 설명해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러치 마케팅인데요. 소비자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옆구리를 쿡즐어 동일하게 소비를 구하는 이러치 마케팅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바로 마레졸 제발게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예, 어안하두리 <웃음> 중에 아무 안 생각하는데, 여기 여기. 근데 이게 진짜 쉽지 않아. 디비어 랜턴들이 점심을 먹고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금 이들에게는 명수를 제외한 모두에게 한 미션이 주어졌는데요 명수에게 내가 한번 쏠게 라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근데 이 오빠는 이 컨셉을 알고 있어? 아예 몰라 아예 몰라 <웃음> 한달이로짜인재는할 건데 쏠 때가 되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제한시간에 압박하는 거지 다들 주말에 뭐 먹었어? 나는 주말에 모양가지가 지삼선이라고 어. 그, 근데 그거 진짜 그, 맛있대 마지막 회식가기로 했잖아 아, 그렇지, 그렇지. 우리 인턴 끝나기 전에 맞아. 이제 인턴 우리 한 달밖에 안 남았다고 음. 그러니까 그럼 우리 거기 야탑 가서 한번 먹어볼까 아, 야탑 까지고 어떻게 했다고? 당연하죠, 마지막인데 응. 인턴마다 자기 지역이 초대해서 여태까지 뭐 사줬다나 <웃음> 그치? 근데 이게 지금이 딱내 <웃음> 생각에는 형 타이밍이거든 맞아, 맞아. 그런 맞아. 일이 있었어? 당연히 아빠가 항상 우리가 모이려고 할때 축구를 하러 가거나 직구 가러 생일 파티가 있고 그래서 맞아. 못 가니까 우리가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음. 우리랑 밥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얼마 안남았어 지금 인턴들은 제한 기간을 꺼내므로써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환기시키고 있는데요 이렇게 원하는 선택으로 유도하는 넛지를 잘 활용한 예로는 전세계 호텔 예약 사이트인 booking.com이 있습니다. booking.com을 둘러보고 있으면 현재 N명이 이 호텔을 확인 중입니다. 와 같은 실시간 메시지가 시야로 들어오는 것.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한정된 자원과 기회를 놓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소비자들이 예약을 서두르게끔 만들죠. 이처럼 은근하게 무의식을 파고들어 소비를 유도하는 것. 이것을 너취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오빠가 뭔가를 우리한테 줬을때 우리가 오빠에 대해서 되게 아 오빠 이런 면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해서 오빠를 이렇게 새롭게 볼수 있는 어떤 전환점이 될수 있을 텐데 음. 어떤 행동들이 있을까 같은 거 먹으러 가면 아야 심진는 이건 그냥 보내지 마뭐 다음에 사뭐 어. 이런 식으로 말해서 다사주고 그러거든. 그래서 약간 그런 모습들이 진짜 좀... 멋있지 않아? 그런데? 음, 음, 어, 맞아. 음, 괜찮아. 헉, 이런 거지. 그러니까 오빠도 아마 응. 비슷한 맥락의 행동을 하면은 우리가 다시 어떤 것처럼 그렇지. 오빠에 대해서 뭔가 응. 다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응. 지금 인턴들은 긍정적 이미지를 강조하며 명수의 말을 유도하고 있네요. 이미지를 강조하여 특정 행동을 유도하는 이 너치는 오리온의 간편 대용식 브랜드 마케도 네이처가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케도 네이처는 건강한 식품, 정직한 기업 이미지를 다방면으로 구축하여 여성, 특히 아이 엄마들에게 선택받는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마케도 네이처의 대표적인 제품, 오그레놀라의겉 포장지를 보면 원재료를 작은 글씨가 아닌 전면에 크게 표시하였습니다. 건강하고 정직한 식품이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입니다. 국내 농가와 상세 행보를 이어가며 국내산 원물을 활용한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 또한 건강하고 정직한 이미지를 부각시키 소비자들의 선택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아 그럼 내가 다음 점심 시간에 밥 한번 사는 걸로. 아, <웃음> <웃음> 어, 너무 맛있어. 아, 진짜 그렇게까지 나눌 텐데 정말. <웃음> 아, 너무 즐겁다. 진정... 976호 무의식 마케팅에 더 많은 설명과 구체적인 사례가 들어있습니다. 행동경제학, 심리, 뇌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무의식 마케팅 전략이 스페셜 리포트에 실려있으니 무의식 마케팅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은 DBR 책이나 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먼데의 두 번째 에피소드, 너찌 마케팅이 먼데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you. <웃음> 哦哦 oh, oh.